I wish I knew how to break your dirty spell I like that I'm a b o u t to hit someone right now I'm going to get a l i o t l e bit of a c o yun p u t e r All right Head oh. the road w i shape o oh n c e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, no more, no more Head the road with shape o n c e you come back no more Come back no more, no more, no more, no more a no n the road trip, yeah. won't you come back no more 일단 어저께 주문한 것 같더라고 뭐가 그런 같아 <웃음> 진짜 예쁘지? 세영, 세영, 세영 아 기대가 돼가지고 진짜 얼마나 좋길래... 매트리스가 200만원인지... 루루루루... 뿌리는... 프랭클... 가드... 뭐야겠지... 아,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... 아, 그럼 내가 입주할 때쯤이면 완벽하게 복원돼 있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웃겨. 세영, 왜뭐 때려봐, 세영. <웃음> 언니, 어때, 그래서, 언니? 너무 좋아. 어, <웃음> 세영아, 진짜 너무 좋다. 왜 세영 때려봐? <웃음> 오 어, 이제 너가 왜 난리 쳤는지 알것 같아. 솔직히 근데 내 척추 이렇게 하나 하나를 뭐랄까 얘가 알아 내 척추가 어디 있는지. 아 근데 그냥 다 필요 없고 잠 드는 속도도 되게 빨라지는데 <웃음> 일어났을 때 너무 깨우네. <웃음> 살영향이 있어. 1 년만 써볼게. 무슨 소리야? 언니 이제 나와서 숨 쉬어야 돼. 아니야 나랑 같이 숨쉬야네 아니야. 아이! <목소리도> The bottle Not thinking By tomorrow Don't worry That's a motto So we keep moving along Ooh Dropping down t the car In the sunburn Tell Dorado Don't worry That's a motto So we keep moving along <웃음> 오늘 꽃을 사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름은 버터플라이고 이렇게 나비처럼 생겼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4천원 밖에 안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알바를 하는데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변태 아저씨가 있는데 어, 좀 사이코 같은 단골손님인데 제가 그 아저씨를 진짜 싫어해요 근데 오늘따라 되게 꼬치꼬치 캐모르시는 거예요 뭐? 이일을 한지 얼마나 됐냐 뭐 하던 사람이냐 근데 제가 또 사이코니까 무서워가지고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는 원래 완전 다른 일 하던 사람인데 빵이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설프지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<웃음> 그랬더니 가족 그 씨가 갑자기 되게 멋있는 척 하면서 아 저는 퇴근하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다섯시였거든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역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퇴사 전에 항상 하던 말이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갑자기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새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. 제가 정말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을 그 아저씨 입에서 그 아저씨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런 사람이 된다니. <웃음>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요즘 이사 준비, 사업 준비, 뭐 알바는 알바대로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 진짜 조금 스트레스 받았는데. 한순간에 씻겨져 나가는 말이었던 것같 그래 이런 순간이 있어 잘하고 있어 그리고 집에 왔더니 꽃도 있고 맥주도 있고